어 마터, 마터기. 메타컴톱. 오, 마터기, 노, 노, 마 베트남 시장에서나 그런 데서 가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공항은요. 티켓팅 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는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가 없으시다면 조금 불리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공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작습니다 옆에 커플이 앉았는데 갑자기 다리를 체인지를 해버리네 아무래도 남자 여자 다리 체인지를 하는데 그렇네요 서럽네요 그럼 저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수다쟁이 청총사가 문제네요 초도 안 쉬어요. 비행기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어, 그래서 그냥 머리 아파요. 너무 정신없어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이라도 펴서 내리고 싶어요. Bye. 지금 시간 이제 10시 30분. 어 이로써 북부지방, 남부지방, 중부지방까지 전체적인 대도시를 다 탐방을 이제 했네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처음 오는 다낭이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집만 찾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예약한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숙소는 공항에서 에어비앤비로 잡았고요. 일단 지금 그그랩 가격을 조금 알아봤는데 9만 2천 동 정도가 나와요. 비싸게만 부르지만 않는다면 한 10만 동정도에 쇼부 쳐서 갈 생각입니다. 택시? 왜? 왜 이거 e are you going? Okay. Go down. How a 터 e you 터 o i n 컴 m e t a c o m Or or m à t m tí n 사기 안 친다고 합니다. 네. <웃음> 사기 안, 안 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네. 저는 어차피 대충 금액을 알고 있어요. 대략 한 10만 동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낭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메타. 음,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요. 아, 조하다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어, 요금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 어딘 거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랩으로는 9 2 0 0 0 동이었는데 8 6 0 6천 동. 네, 정직하네요. 어, 지금 동네는 어둑어둑합니다. 오케이 까만해. 어, 여기가 근데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전화해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맞는 거 같습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 기다려 주세요 u r 요 a s l i p p e p r n o e o u o d e n you. a t h i l t h i t l h h a i i a a h h m g g i a h h i t i 지금 제가 이틀을 잡았는데오 깔끔합니다 컨지안컨디 컨디안 아컨컨디 에이 컨디컨지안아예어 컨디안이 진짜 컸어어 오케이 오케이 한국? 어아 한국 아 한국 uh, uh, uh. uh, okay, okay. <웃음> oh. uh, I want to go to Go uh, out outside ok I will show you the map nice street e so many restaurant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까 그 밥미도 맛없어가지고 조금만 먹고 버렸잖아요. 조금 뭐, 뭐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안모이 응. 모이본풋. 음. 응.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주인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처럼 따라하지 마시고 늦게 귀가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콩길 쪽으로 오니까, 어, 쥐, 쥐. 여러분, 쥐, 쥐. 쥐세 마리. 음, 와, 엄청 크다,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정도 왜 이렇게 쥐가 많아? 오 어, 여기 봐 뭐. 어, 진짜. 또 있어. 제가 지금 본 것만 여섯 마리, 일곱 마리예요 일곱 마리. 쥐밭이네, 쥐밭. 여기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아, 문연대가 좀 있긴 있네요. 이쪽에. 네. 뭐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어, 일단 사람이 많아서 안심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우리 그고가이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진짜 신기하네. 요 여기는 늦게까지 하니까. 이렇게 큰 식당 있는 쪽은 사람이 별로 오히려 없고, 밖에서 노상 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돼요. 오, 사람 많다. 여기 갈까? 조금 시끄럽긴 한데, 여기 갈게요, 그냥. 주문하겠습니까? 네, 기다린 끝에 음식이 나왔고요. 아, 너무 배고파서 후다닥 먹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딸로 볶음밥을 하면 진짜 맛있대요. 그래, 차라리 이걸 팔지, 이걸 먹을 걸, 이런 비싼 걸 먹을 걸. 어, 어, 중부지방,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의 언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부 지방은 좀 말이 빠르네요. 오늘도 제가 이 먹으면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 하나씩 단항을 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